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카데미 바이오가드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하나씩 테마를 가지고 이런 그 영상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바이오가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드 글자대로 풀어보면 생명 지킴이 아, 제가 바이오가드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음, 조깅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숨쉬기 힘들 정도로 헉헉거릴 때아 이대로 숨을 못 쉬면 죽겠구나 숨이 잘 쉬어지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 내가 만드는 이 장치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숨을 잘쉴수 있게 해주는 기구다 그래서 생명 지킴이다 바이오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지게 되었거든요 자는 동안에 턱이 뒤로 자, 그다시피 이제 평소에 이렇게 물리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힘이 풀리니까 턱이 툭 뒤로 밀립니다 턱이 밀리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혀도 뒤로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막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숨길이 막히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문제 그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해서 문제 즉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잠을 자고 깨움으로 인해서 수면에 분절이 일어나는 문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것은 자는 동안에 턱과 혀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이 머리의 높이에 따라서 이 경추 또는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로 인해서 호흡에 불편이 생기기도 하고 경추가 긴장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높이를 잘 잡아주는 것도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딱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코로 숨쉬는 문제 코로 숨이 안 쉬어지는 원인이 뭐냐 봤더니 콧뼈가 쉬었다 또는 이 비염 같은 이유로 코안의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숨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이걸 해결하는 것도 또한 바이오가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 바이오가드 중에서도 입안에 끼는 기구가 있고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의 각도, 경추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코로 숨이 잘쉴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드는 내 호흡과 수면을 도와주는 기구의 통칭입니다. 이 바이오가드 중에는 이런 기구, 이런 기구처럼 수면무흡증 치료기로 인증,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있고 단지 그냥 나는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 보조기도 있고요 종류는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원인이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바이오가드 아카데미와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